안녕하세요 이지쌤이에요 제가 강의를 정말 많이 다니고 있어요 이곳저곳 지방에도 다니고 지자체도 많이 다니는데요 제가 강의를 갈 때마다 요즘에는 파워포인트 이상으로 정말 많이 궁금해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바로 영상 편집에 대한 그런 문의가 많더라고요 즉 무슨 말이냐면 이제 간단하게 영상 편집을 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다는 뜻이죠 그래서 저도 좀 고민이 많이 생겼습니다 사실 저는 영상을 거의 이지쌤 채널 말고도 다른 채널을 운영하는데 4년 정도 만에 영상을 거의 1000개는 넘게 편집을 해왔던 것 같아요 수많은 영상을 편집을 하면서 느꼈던 었 노하우들은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파워포인트 말고도 다른 프로그램을 설명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제가 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알려드리려면 초보자들도 쉽게 알수 있게끔 특히 영상 편집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라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영상편집 프로그램을 선정하려면 딱세 가지 기준을 따졌는데요 첫 번째, 사양입니다 사양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낮은 사양에도 설치가 되고 그리고 편집할 때도 크게 무리가 없는 사양의 컴퓨터에도 설치가 가능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직관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프리미어라든지 애프터 이펙트 같은 그런 무거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물론 지금 제가 쓰고 있기도 하지만 어 초보자분들이 배우시기에는 생각보다 어려워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금방 지치기 쉽기 때문에 저는 영상 편집을 할때 글씨도 별로 없고 최대한 편하게 할수 있어야 한다는 게 일단 가장 큰 선정 기준이고요 마지막 선정 기준은 바로 저렴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무료 프로그램 많아요 그런데 무료 프로그램은 확실히 한계가 있습니다 기능적인 부분도 제한되어 있는 것도 많고요 뭐 여러 가지 효과들도 돈을 주고 사야 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영상 편집을 하려면 그 프로그램을 정당하게 구매를 해서 사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느 정도로 저렴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텐데요 저는 이세 가지 선정 기준에 맞춰서 영상 편집을 할수 있는 방법 그런 것들을 알려드릴까 하는데요 이번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프로그램은 바로 모바비라고 하는 영상 편집 프로그램인데요 이 모바비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크게 무겁지도 않고 그리고 가격도 크게 비싸지도 않으면서 굉장히 직관적으로 잘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파워포인트 안에 들어가야 할 영상을 편집할 수 있는 프로그램 또는 유튜브에 올라갈 영상을 편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 모바비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글 검색창에 모바비 라고 치시면 은 이렇게 모바비 비디오 에디터라고 하는 프로그램 나옵니다. 자 여기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다운로드 받아주실 수 있는데 제가 사용하게 되는 것은 이 모바비 비디오 에디터 플러스 2020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무료 다운로드 가능하고요. 무료 버전을 활용해 주실 수 있는데 무료 버전만으로도 충분히 여러가지 다양한 기능들을 활용해 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저는 일단 구매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구매한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만드는 방법을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모바비 비디오 에디터 플러스 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켜봤습니다 아주 직관적으로 깔끔하게 나와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자 왼쪽이 메뉴예요 여기 있는 것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텍스트 를 집어넣고 싶다면 이런 것들 다 집어 넣을 수있고요 그리고 여러가지 효과들 이런 것들도 다 집어 넣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왼쪽이 이렇게 파일을 넣는 곳이라고 보시면 오른쪽은 미리보기 화면입니다 이 화면을 보면서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마지막 여기 왼쪽 아래 보면 여기에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여기 비디오 모양 필름 모양 보이시죠 이것이 영상을 집어 넣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 위에는 자막 아래쪽에는 음악 부분을 넣어 주실 수 있습니다 자이 영상이라고 하는 이 부분 다 보시면은 영상을 하나하나 겹쳐서 놓을 수 있게끔 여기 플러스 부분을 누르시면 비디오 트랙을 추가할 수도 있고 음악 트랙 그리고 타이틀 트랙 다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프리미어랑 비슷한 느낌인데? 라고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 생각보다 괜찮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비디오 기록, 스크린캐스트 기록, 오디오 녹음, 빠른 비디오 제작 등 여기 누르기만 하면 바로 제작할 수 있게끔 아주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제가 파일을 하나 좀 추가를 해볼까요? 자, 제가 넣고 싶은 영상을 한번 찾았습니다. 이 넣고 싶은 영상을 선택하셔서 그리고 열기를 누르면 여기에 이렇게 영상이 다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영상들을 활용해서 지금부터 제작을 해볼 겁니다. 자, 여기 영상들 이제 순서대로 보이시죠? 자, 이렇게 영상들이 재생이 되는 것을 확인해 주실 수 있는데 자, 영상들을 여기 아래쪽으로 끌어서 내려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영상을 집어넣을 수 있게 되고요. 스페이스 바를 누르면 영상이 재생이 됩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영상이 재생이 되는데 이제 여기 있는 이 영역에서 내가 원하는 부분만 잘라볼 거예요 내가 원하는 부분을 자르는 방법은 여기 상단에 있는 가위 있죠 이 가위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는데 이것이 바로 자르기입니다 이 자르기를 누르시면 이렇게 두 군데로 나뉘잖아요 이렇게 한번더 자르면 난 여기 있는 중앙에 있는 부분을 원한다 라고 했을 때 여기 있는 이 양쪽에 있는 걸 삭제해 주시기 바라면 되는 거죠 키보드에 있는 딜리트 키를 눌러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영상 하나가 편집된 것이 될 거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영상 하나를 간단하게 편집을 해봤는데 이거 단축키가 있거든요. 단축키는 바로 Ctrl+B입니다. 컨트롤 Ctrl+B 컨트롤 키를 누르면 저절로 편집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이게 프리미어처럼 굉장히 편리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부분을 자르고 그리고 다시 집어넣고 또 재생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안녕하세요 이지쌤입니다 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서 이 부분까지죠 방금 이전에 있던 부분을 삭제할 거거든요 컨트롤 B 누르고 왼쪽에 있는 부분을 선택해서 삭제하면 저절로 연결이 될 겁니다 보세요 와 이런 식으로 따로 뭔가 이동할 필요 없이 아주 간편하게 내용이 채워지는 것을 볼수 있고요 자 이런 방식으로 하나하나 다 편집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자 이런 방식으로 지금 간단하게 컷 편집 이라고 하는 것을 완료 를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양, 양력이 다 있고 여기에 텍스트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에 제가 여러가지 효과를 한번 넣어 볼게요 자 여기 효과를 보면 이 T라고 보이는 부분이 이제 텍스트를 넣는 부분인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넣고 싶은 여러가지 효과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 제가 만약에 제목 같은 느낌으로 넣고 싶다 라고 한다면 밑줄 친 텍스트 이걸 한번 넣어 볼게요 그럼 이렇게 텍스트가 나오게 되는데 이것을 마우스로 움직여서 위에 놓기만 하면 굉장히 쉽게 타이틀을 넣어 주실 수가 있게 됩니다 어떤가요? 훨씬 깔끔하게 들어가죠? 별다른 효과를 집어넣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요 자 이렇게 넣으신 뒤에 이제 색상과 그리고 텍스트의 글꼴 바꿔주시기만 하면 되는데 저는 일단 그냥 아무거나 한번 해볼게요 음, 자 이렇게 넣었고요 그리고 애니메이션의 속도도 조금 빠르게 설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배 정도 빠르고 좀더 줄이고 자 그러면 어떻게 나오는지 볼게요 어때요? 여기다 이제 텍스트를 집어넣기만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시애틀 본사 브이로그 이지세 영상 편집 툴 어때요? 굉장히 깔끔하게 영상이 나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여기 아래쪽에 보면 배경 있는 자막 등 이런 것들 하나하나 넣어 주실 수가 있게 되는데 이것을 겹쳐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겹쳐서도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넣고 싶은 형태로 아무렇게나 자막을 다 넣어 주실 수가 있게 됩니다 전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정말 이게 너무 너무 좋은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 음악도 겹쳐서 넣어 주실 수 있게 되는데 뭐 여기 있는 이런 효과들도 넣어 주실 수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 어때요? 여기 있는 이런 모양들도 다 표현해 주실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것이 바로 트랜지션인데요 트랜지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영상에서 영상으로 넘어갈 때 효과를 넣어 주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만약에 음. 트랜지션 이라고 하는 거 물결 이라고 하는 것을 넣고 싶다 이런 걸 넣고 싶다 그러면은 이것을 그냥 선택해서 여기 영상과 영상 사이에다가 놓기만 하면 이렇게 모양이 하나 나올 거예요 이 모양을 토대로 어때요 지금 보니까 이렇게 효과가 들어간 것을 보이시죠 이런 방식으로 하나하나 집어 넣어 주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색상 조절과 그리고 자르고 회전하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이 다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이 효과들을 너무나도 직관적으로 보면서 편집하시기가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께 제가 영상 편집하는 방법을 알려준다면 프리미어도 알려드릴 수 있지만 모바비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영상 편집하는 방법을 좀더 많이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간단하게 편집을 다 했다고 해볼게요 여기에 음악 같은 것들을 한번 넣어 볼 건데 자, 음악을 선택해서 아래쪽에 넣기만 하면 음악을 넣어 주실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또 배경도 한번 넣어 볼 건데요. 이렇게 배경을 카메라 배경을 한번 넣어 볼게요. 그러면 카메라 배경을 넣는다면 여기에 보시면은 이 카메라 모양도 있죠. 이런 카메라 모양도 여러분들 많이 넣고 싶어 하시는데 이런 모양들까지도 집어넣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신 뒤에 내보내기를 해 주시면 되는데요. 내보내기를 하실 때는 여기는 해상도와 그리고 시간 파일 크기 등을 잘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고급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시면 프레임 속도나 그리고 해상도 같은 것들로 다 정리해 주실 수 있는데 크게 건드리지 않으셔도 되니까 여기 있는 것들 중에서 품질을 가장 높음 이라고 하는 것으로 눌러 주시고 시작을 해 주시면 영상 편집이 완료가 될 겁니다 자 어떠셨나요? 이렇게 모바비 비디오 에디터 플러스라고 하는 것을 활용해서 영상 편집을 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알려드려 봤는데요. 이거 자체만으로도 무료로 쓰실 수도 있지만 조금 더 다양한 효과를 넣고 싶으시다면 모바비 비디오 에디터 플러스 그 제품을 구매해서 활용해 보시는 걸 추천해 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이지쌤이었고요.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영상 편집하는 방법들 많이 많이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앞으로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지쌤이었습니다. 안녕!